그쪽 팀 누구 나오실 거예요? 우선 지금 누구누구 죽었어요? 타락한 사람 나와봐 승관준 슈아 누가 감독이에요? 네? 감독이요? 네. 우리 여기 감독님이랑 코치님이시거든요 네, 제가 감독이고 코치입니다 오, 자 우리 감독은 저희는 일단 호시 쿱스가 출전합니다 오 예! 자 우리 팀은 원우 디원디 호시 형너 뭐야? 있어. 우리 팀은 뭐야? 난 블루 칩! 아니 감자 칩 아, 아, <무아나> 가, <무아나> 잘한다. 얘진 아, 잘한다. 잘한다. 오, 오시! 오, 오시 뭐야? 시 아. 검사! 다리! 오시야! 오시 좋아 좋아 좋아. 자물파이물파이물파리 쏴사 쏴사 쏴사! 쏴 쏴사! 쏴쏴쏴쏴쏴 바나나 바나나! 어 아, 바나나! 아나나아더아아쏴 물에 쏴사 물에! 다 끝냈어. 얘 이겼다! 우리 왜다바아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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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난 블루체... 그렇지! 호랑이 간다! 호랑아 잘 가! 호랑아!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우선 다섯 바퀴, 바퀴. 이재선 다섯, 다섯 바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지이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 빨리, 지이 좀 가. 빨리 가! 지이 좀 빨리 가야 돼 지금 바나나 먹고 있어, 바나나 <웃음> 자한 바퀴 아아습니다자한 바퀴 나아습니다 빨라! 아아안넣아아아 뭐야 <웃음>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빨아아아아아빨빨 어. 어, 아, 너무 예쁘다. 무션 불러. 빨리 빨야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빨 <저 환영. 웃음> 빨리 빨리 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됐다. <웃음> <웃음> <웃음>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이제야 <웃음> 말아라밀어주는거 밀어주는 뭐야?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부스터. 아니, 아니야. 부스터 뭐야? 밀어주 거. 밀어거 밀어주는 아니잖아. 밀어주는거 아니야? 아, 나, 나. 이거 뭐야? 일등 막는 거야 아,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구나. <웃음> 물파리, 물파리. 아, 아, 나 쏴야 아, 돼? 나 쏴야 돼? 나 팀인데? 지 피해, 피해, 피해, 피해, 피해. <웃음> <야>, 나 이거 <나, 웃음> 나도 팀데왜 쏴. 물파리 걸려가지고. 3, 4, 5 고고고고 어, 어, 어, 어. 와, 에스쿨 5바퀴 1, 3, 2 <웃음> 뭐해, 뭐해, 뭐해? <웃음> 뭐 뭐해, 뭐해, 뭐해? <웃음> 형, 형,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웃음> 호랑이 1등 <웃음> <웃음> 바나나가 너무 힘들어. <웃음> <웃음> 없어 없어, 계속 가 계속 가. 아우 훨씬 셀러머리 좋다, <웃음> 셀러머리 좋다. 다 됐. 헬리, 호시야 일로 와. 아 좋아했고. 멘. 호시 야 바나나만 걸려. 아, 가만가려 이거 제레이스 같아. 야, 완벽했어. 어, 야, 혼자 너무 잘해.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잘 야, 잘 블루치. 잘했 야, 잘했 입에 바나나야형형 <웃음> 형, 부스터 장난 아니었어 진짜 부스터 짱이야 야 아이템 좀 재밌네 야, 야 진짜 재밌는데? 근데 이게 우리만 재밌을 것인가 편집도 재밌을 것인가 보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거든 부담 주는 거야? 아 그게 아니야네 그래서 첫 번째 1등은 yeah. 네호시너 <웃음> 우리 팀에 누구야? 나는 <웃음> <난좀> 블루팀와호쉽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빠르다 그럼 어떻게 다음 게임으로 진행할까요? <웃음> 네, 다음 게임 다음 가시죠 게임. 다음 선수 저희는 민규랑 <웃음> 네. 도겸이었나? 저요. 어, 아 도겸이. 벌티, 렛츠고, 벌티. 아, 옛날 도시락 팀이군요. 자, 네, 부스터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민규는 캐시템을 샀어요. 이번에. 뭐예요, 뭐예요? 고글, 고글 샀거든요. 아, 저, 저도 저도 편있어요 어, 어, 이거 뭐예요? 소, 뭐, 드리프트 유연해지는 거예요? 평바지로부터 이제 손을 보호하는. 예. 아. 아. 머리띠는요? 초밥장사예요. <웃음> 저는 제가 아이템. <웃음> 야, 얘들아, 여기서 물파리 걸리면 죽는 거야. 여 샤워실이죠? 어떤 게 샤워실입니다. 세차하시면 어, 세차 되겠다 일밤, 밤, 밤, 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민규야 달려! 달려, 달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먹고. 바나나 바나나 먹어. 바나나, 바나나 어디 있어 바나나? 야 이거 야, 뭐 바나나 잔치야? 야, 야,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일등 야 일등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쳐 바리게이트 쳐 바리게이트. 뭐야 뭐야? 야, 물파리. 우아 끝났다. 갑자기 갔다고. 야. 우리... 아주가 <웃음> 지금 야 그냥 야 너다안 먹어도 돼야심짜야 진짜 내가 가르치는 게+ 뭐야? 뭐야? 우리, 야, 야, 뭐야? 아쟤또 붙어야? 어+ 어+ 어+ 어+ 어+ 어... 야 물살이! 물살이다! 우와! 야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아이템! 야야 우울로! 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 <웃음> 야, 야브레이거 다섯 바퀴 도겸아 파이팅 시 드라이버 유주야 택시 택시 또 미쳐? 아, 다어봐 방어봐 너, <웃음> 너 뭐야? 너 뭐야? <웃음> <웃음> <웃음> <바로겠죠>? 어. <웃음> 좋아 할수 있어 꼬마. 어 좋아 막았어 잘했어 어 바리게이트 어 바리게이트, 아, 바리게이트. 아, 우리 팀이야 우리 팀 아, 아. <웃음> 김민규 바리게이트 김민규 바리게이트야 택시 드라이버 아줌마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진짜>. <웃음> <웃음> 여기 물좀이네요나 아, 아. <웃음> <웃음> 야, 너 그만 <한> 먹어! <웃음> 파리 파리게이트! 파리게이트, 파리이게 야, <웃음> <오, 파리게츠, 너와. 웃음> <웃음> 야 아직 고 있어! <웃음> 너그 부스터 잊지 말아. 야 부스터가 무슨 이 초도 못가이 초. 그요한데 너가 부나 너가. 야 잠깐만. 야, 야. 야. 아. 아. 이게 뭐야? 바나나 이제 안 먹어. 나 진짜 저렇게 바나 침착하게 먹는 애 처음 봤어. 아니 잘 좋아, 타기는 잘타어 뭐야 야이집 샤워실 좋네 이게 네. 사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아, 재밌네 이거 아이템이 더 재밌어 <웃음> <수익. 웃음> 아, <아프다>. 아 탄수화물 <웃음> 충당 되더라 했네 아니 도겸이가 부스터 썼는데 하필 커브야 근데 <웃음> 내가 비닐 데 같이 넣어거 <웃음> 효과도 못 보고. <웃음> 오케이, 여러분, 어떻게 재밌었나요? 네. 네. 저기 물발, 물총이 있는데, 네, 네, 네. 왜 생수병을 <웃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아니, 아 잘... 물총으로 전혀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 내 상태가. 아니, 아니.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착각한 거예요. 야, 네, 너가 너무 빨랐다. <웃음> 그래서 이번 판 우승은 민규입니다. 우리 규 아, 그럼 네, 네, 네. 아, 저희 팀에서 두 명이나. 그러면 우리 게임을 해야 되는 건가? 패자부활전 여기서도 저희가 올라가면 어떡해요? 어차피 패자부활전인데 저희 원래 떨어진 멤버들도 껴주시면 안 되나요? 그게 패자부활전인데? 예? 네? 첫 번째로 누가 나가실까요? 나 할게. 승관. 안녕. <웃음>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만. 고잉 세븐. 아 어, 승관 씨 고깔이 좀 작은 거 같은데요 가면이? 무슨 말씀이세요? 복면가. 어, 복면가. <웃음> 3 라운드. 아무지 <하물치> 없는 깊은 <웃음> 너의 빈 자리. 무서워. <웃음> 네, 자 여러분 준비. 잘할 수 있어 승아너할수 있어. 시작. 시작.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옆에서 피칭 안아 돼요 옆에서 피칭 안하고 그래. 있을게 옆에서 말하면 안돼형 혹시 야, 웃고 있어? 야. 밤에 이거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무섭다 이거 <웃음> 강아지야? 아니야 이거 야, <웃음> 아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노래 부르는 거 괜찮습니다 네, 노래, 노래 부르고 싶다 Yellow, Tor Tor right. YOLO TALL RIGHT TALL RIGHT a l l RIGHT a l l t a l l r i g 아이못가하가그뭐게 하는 지 모르겠지 r n 왜안 가? 그렇게 가 n y o 있어? e l l us? You have t h t t u r n r i g h t 그냥 나가세요 u r e going 아 o be. t h a t u r n r i g h t 아 마이너스 하나요? 그냥 스포카. 와 어? 좋아, 좋아. 그렇지. 너 누구야? 잘한다 아니야 너? 어? 좋아. 아어 좋아. 그렇지. 뭐구야 어. <웃음> 그렇지. 아주 좋아. <웃음> 거기서 좀만 <더> 오다가 여기야. <웃음> 그렇지. 예. 아니야 다안 하고 봐세요. 질격 알았어요. 질격이야. 투수형. 야 과감하게 가자. 네. 과감하게 할거하지야 우리 노래로만 알려줄 오케이. 수 있을 거 같아. 좋다 좋다. 노래로도 아, 방어 그, 방해. 방해. 그 방해할 수 있고. 그렇 그렇지 그렇지. 가요. 시작. 조심 조심. 너희 주의, 백도 이 직진, 우라 이들 양념 직진. o n 너희 주의, 조심 조심 조심. 그대로 그대로. 아, 앞으로 이제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와진 직진, 직진, 직진, 직진, 땡 끝. 스탑! 스탑! 이거 100점 아니에요? 와 이거 100점이다 100. S쿱 스타뚜 스탑! Wait a minute We've o m i n 다음 누가 하실래요? <웃음> <웃음> 조슈아, 조슈아 어, 슈아 형, 슈아 형 렛츠고! 저 자작곡, 자작곡 부른다, 자작곡 지금부터 고, 고, 고, 고원 스텝, 한두 스텝 이렛 정신, 차려 조심 그렇지. 어, 가. 가. 가. 가. 갈 가. 때까지. 가, 가, 가, 가, turn right. 자, 오른쪽으로 걸어가. 두 발. 손이 o r y m o n e r i t u r n right. Turn right. Turn right. Turn right. Turn right. 여러분, 방향만 right. 말하시면 안 돼요.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노래를. 오른쪽으로 꺾어. 이젠 1 8 8도직 뛰는데. 오직 뛰는데. 오직 뛰는 직진 아니 어, 렉리직진 아, 직진 송신 차려 통신 차려 잘했어 싹싹싹왜 이러면은 내 막혀 솔리가 나 사기쳐도 돼 어떻게 사기치고는 말안 해도 사기치잖아 <웃음> 형 <웃음> 인생 왜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 <웃음> 재밌잖아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쳐 해봐 뭐 보여줘 안 놔줄게 어, 해봐 자카 있잖아 아이 <웃음> <웃음> <웃음> 와. 진짜 돌아가네. 5000. 대단하다. <웃음> <웃음> 1점. 우와. <웃음> 와 <1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천재, 천재. <웃음> 아니, 문제적 남자 나가면 <웃음> 이건 천재야. <웃음> 미쳤다. <웃음> 오, 99점. 오케이. 99점. 자선관니 하면 도전한다. 나는 <웃음> 안 건들고 안 건들고. 오케이. <웃음> 어, 시작! 안 건들고 어떻게 가? 응? 안 건들고 어떻게 가? 안 건들고 어떻게 가? <웃음> 아! 3점! 3점 점점! <웃음> <웃음> <웃음> 엉덩이 안 <웃음> 아프게 인마? 아, <안 웃음> 아, 아, <웃음> <웃음> 너는 너 인생 사기 쳐도 안 되네 <웃음> <정식> 나도, <웃음> 야! 명언 제조기네? 어. 팩북 제조기야 팩북 제조기 마지막! 마지막 찍어요 맞아, 도깨비! 맞아, 도깨비! <웃음> <웃음> <목소리> 왜안 나와? 안 나와? 자, 자슬 자슬 잡고 야, 물 1.5리터짜리 없냐? 아아! 김교 아, 물 빨리 아다아 야, 불 써, 불 써! 불 써! 야, 불 써! 불 써, 나불 써! 얘들아, 나불 써! 야나 부스터라니까 아아 대박 예. 대박 아, 아, 아, 아, 야너무한거아야 이거? 아 부스터 나온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 우와 아, 야, 야 이거 어지럽네 형나 부스터 뭐야 형이 없구나 내가 지금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아아 뭐야 그래도 난호시야 그래도 난 간다 야 타이틀 와차천배천배 죄송합니다 아이, 너무한 사이야! 이번 판은 내거야 아. 1, 2, 3, 4!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바리게이트, 아,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아무리 바리게이트 를 쳐도 나는 바리게이트 이겨서 앞으로 나냅니다!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아야 참 좋아 아 이제 그말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아 운동 어 자자 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아 좋아 야 물파리 누구야 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자서 무서 무서 무서 무서 무서 무서 무서 어서 <놀라> 자, 군사야, 손님 왔다, 손님. 손님 받을 준비. <şur retro> <웃음> 손님 <손ể> <Tor> <CGI> <놀라> 미안해, 어쩔 수 없다, 형. <놀라>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또 우리야? 아,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야. 바다, 바다, 바 오국교국교 가능성 있어 미교 가능성 있어. <목소리> 와야 잘 먹는다 바나나. <목소리> 진짜 개판이다. 도시 햄찌. 그교 면교 면교 교 너로 돌려. 바나나 바나나 어머 어머. 호시 뭐야 우주선? <목소리> 자 일. 하나, 둘, 우우우 와. 한 일등. 아, 내가 뭐야? 나, 나 운영자 <웃음> <웃음> 네. 1등은?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마지막! 1등은? 와. 자, 마지막! 3등! 아 바나나다. 바나나만 불래. 없지 바나나. 주저 있어, 주저 있어. 아나 아까 한 번째 불똥 나는데 아무도 안 내려줘. <웃음> <웃음> 아 이게 형 이게 벌칙 아니에요? <웃음> 야, 어, 야이게 뭐야? 이게 벌칙이야. 아 <웃음> <웃음> <웃음> 광 정하기보다 더 긴장되는 지금 이제 몰아주기 릴레이 개주죠 게주, 네, 네, 네 자, 자전거 개주 아이고 그쪽에서 많이 나오시네요 자 여기 1렬 1열 서세서 1렬로 여기 다 3대3 개주를 준비하는데 지금 7명이잖아요 아한 명을 가위바위보 이기한 명은 네. 구제 구제 가위바위보를 한명 고르고 이제 3,3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네, 가위 가위바위보한번 해보세요 갈게요 안안안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과연. 가위바위보 어? 어?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가위 자 다시 에요정말이가요정말이요네저이에요안말가에요가위이위보와 아! 아, 네. 네. 네, 안 <웃음> 안 와! 이사합니다와에한정말이에는데 와! <웃음> 와! 와 그러면은 일로 와보세요 네! 승관이는 아쉬우니까 네! 저희가 물총 세레머니 한번 이렇게 물총 세레를 한번 하죠 <놀람> 하나 둘셋 <놀람> 아! <놀람> 이제 이 여섯 명에서 팀을 묵지 묵지? 묵지 오케이 묵지, 묵지. 오 됐다 됐다 됐다 <놀람>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에이스들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기도 에이스 맞네 요 아, 그냥 다 빨라 좋습니다 뒤끝 없고 화목하게 네. 세븐틴답게 야, 아님답게 야. 끝내겠습니다 야너 나갔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1, 2, 오케이, 이리시다 간다, 간다, 간다, 달려, 달려, 달려, 간다, 간다 원우, 원우, 원우 정 달려, 스포트 내자, 좋다 아, 호, 아, 호 원우, 원우, 원우, 원우. 조주야 세차하지 말아야지 잘 봐요 조주야 이겨야지 네, 원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봐 바리게이트, 바리게이트 우주선, 우주선, 우주선 아, 뭐야, 얘들 물판어 괜찮아, 없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좋아, 좋아, 좋아, 레츠고 와 누워 누워 다녀요 요 과연 물아물 자시 자시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들 거기 뜰다 물파리야 보이세요 어, 여러분 왜물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옆에 옆에요 아 물파리가 안 걸리네 물파리 물파리 물파리 오시죠 와 누워 자시 you can do it 방금 파리, 물파리가 진짜 많이 나왔어 와, 홀려, 와! 아, 좋다! 어쩔 뭐, 거, 어쩔 거, 어쩔 거 아, 물팔이가 오. 냐아안아니아 간다! 간다. 렛츠고, 렛츠고! 그래, 나는 끝났으니까 이제 준비해, 물팔이 미안, <웃음> 아니야, 아형 잘했어 형은 최선을 다했어 야. 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 빨리 섯 다섯, 빨리 해 빨리. 빨리 섯 다섯, 여섯, 여나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그냥 여걸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번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나섯 여섯, 빨섯 여섯, 나섯 여섯, 여섯, 여섯, 여나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다 좋아, 가자! 준영 가자! 아니 왜여기 둘이 밖에 없을까? 야, 이거 너무 빠른다. <목소리>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목소리> 아니지, 빨리, 빨리, 빨리. <목소리> 아니야, 좋아! 보 <목소리> 빨리빨리 가아봐가아봐 불팔이가 더 유리해 맞 반호 갈때이짜 옛날에 불팔이다 빨리 빨아이이 A사, A사 a 빨리 올라 올라가 자, 내려, 내려, 내려, 내려, 와, 내려 아, 번 떨어져 있어, 있어. 있어. 어 됐어 간다 그만, 그만, 그만, 그 형은 야, 최고야 야, 형은 진짜 짱이다 야, 이거 주인공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 너네 아유 진짜 아우 야안 맞죠? 아유 미 아, 그만해, 아, 그만해. 김하평생 가자. 가자 우리랑 그만해 형님! 평생 갈게 아, 안돼 미안하지 아 너무 웃겨 아, 아니 왜오 속에다가 너 물을 하 아유 미안나 아유 미해 아유 미해아 바리게이트 바르게 이트 바르게 이트 바르게 이트비 바르게 켜아면 바르게 있으면 바아게 있으면 바르게 있으면 아아게있 야, 면바아게 있으면 바르 명호 으면바 1, 2, 3등이 나왔습니다 오! 네. 오! 네, 아. 근데 우선 카트라이더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네. 세븐틴 진짜. 라이더 내가 하는 철화전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정한이 형 덕분에 특히 아이템전이 너무 재밌었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재밌었어 됐어, 야, 그럼 3등부터 누, 3등이 누구죠? 일단 3등 네. 에스쿱스 2등 고시!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민규 오빠+ 민빨 오빠+ 빨규오빨 민규 오빠+ 민규 오빠+ 민규 오빠+ 민규 오빠+ 민규 섹시. 민규 오빠+ 민규 섹시! 민규 오빠+ 민규 오빠+ 민상오이야규 오빠+ 민규 오빠+ 민규 오빠+ 오빠+ 오 아! 트로피 대신 트로카드. 자 민규 씨 오늘 1위 소감 어떠신가요? 뭐 저한테는 사실 제 허벅지로 인해서 너무 쉬운 경기들밖에 없어서 팀원들 이 있었기 때문에 이겼다고 해줘야지. 저를 응원해주는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자 2등의 소감도 들어볼까요? <목소리> 들어 보자. 아, <웃음> 보자요 제가 마지막 경기 때 부스터만 썼썼었더라도 아, 예. 아, 지금 부스터는 제가... 몇 번을 말하는지 네. 모르겠어요 예, 네, 1등이었는데 자, 3등 3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은 아, 없고요 자, 3등은 3초 드리겠습니다 저런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에 다 3등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다한 한 팀이에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부스터가 있었으면 마지막 릴레이 경주였죠 네. 네. 네 경주에서 진한 팀이 세체를 어, 하게 되는데요 모아직이죠 네. 어떻게 누가 졌다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졌어요 왜냐면 아, 마지막 이제 길길 없었어요 그래서 반지 할 수밖에 없어서 야 그래도 길을 만들어가는 그 자세 D 아, 많이 할수 있죠. 오케이 그럼 D A 팀이 누구 누구였죠? 명호 번원 명호 번원 조슈아 좀 머리. 명호 번원예 표정 봐요. 조슈아. <웃음> 아 네. 그러면 이제 제일 형인 조슈아 솔선수범하면서 열심히 세차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팅 하시다. 자, 네. 자, 자글로벌즈가 세차하게 됐습니다 야 외국인다 다. 어글로벌즈다글로벌즈야 준아 너도 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습니다수습니 안녕 살살 잘하고요 고잉 세븐틴 요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이또 기대되는 고잉 세븐와 <웃음> 예 <웃음> <웃음> 대박이다 와. 나 이거 뿌린다? 이거 뿌리고 나서 이거 뿌리는 거지 음. 저 위에 새 똥도 뿌려줘 그거 못다 우리 와 여기 똥왜 이렇게 많아? 이게 오, 형 차가 너무 더러운데? 형 이렇게 해야 돼 이제 둘이 이렇게 빨리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팝팝해 팝팝 박박. 도야 잠시만 여기 와봐 너도 한번 닦아줄게 오 깨끗해진다 진짜 오 개운하지 않아? 응오세 이제... 세이통 오. 오. 언제 끝나요? 저 가야 되는데 이제 아죄송니다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바로 끝납니다 사장님 네, 그 안쪽에 제가 뭐 흘린 게 있어가지고 깨끗해져서 닦아줄게요 아네 내부 청소는 돈더 내야 됩니다. 엄청 깨끗해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